난 말이야 맥주만 30년이야 이독 쏘는 청량 누가 따라오겠어 요 아따 술은 소주지요 이럴 삼겹살에도 소주 인생에도 소주 써주. 맥주지 소주라니까 오호 어 눈을 콱 맥주 아아 지민 씨를 소주라고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겠구만 맥개 속지몇 뭐. 살이야 너 에. 술은 맥주야 넌딴 데임내려 너 하하하하 하이볼 모르시나 봐? 엉볼? 하이볼? 잘 들어? 원투 쓰리 포 파이 시원한 얼음에 깊고 강렬한 라벨5를 느낌있게 그리고 톡 쏘는 탄산수를 하듯 마지막으로 상큼상큼한 레몬을 올리면 이게 바로 라벨5 하이볼 오이 경쾌한 청량감오이 산뜻한 끝맛 어? 라벨5 하이볼 참 매력적이죠? 바로, 나처럼. <웃음> 오직, 라벨 파이브! 하이볼! 하이브! 하이볼릭, 라벨 파이브! 파이브, 파이브, 파이브 파이블